자 여섯번째 미션입니다 맵이 상당히 넓은데 그 문제점이 있어요 일단 저번 미션에 비해서 돈이 반토막이 났죠 그런데 요구사항은 저번 시간에 어, 비해서 약간 올랐죠 근데 명성, 추진이, 그 명성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어요 어디갔죠 205자 205라는 수치를 어떻게 올리느냐 뭐 저번에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일단 혼전에서50 먹고 들어가죠. 그 나머지 1 5 5를 어떻게 올리느냐 가 아, 이번 미션의 과제일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좀 빡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돈을 막쓸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역을 먼저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포트를 하나 만들겁니다. 포트를 하나 만드는데 아마 포트를 하나만 만들어도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건 감안해야 될것 같고 자이 넓은 면적 안에 웨하우스를 집어넣어야 될지 그 웨하우스를 집어넣어야지만 거래를 할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두 개만 지어놓을게요 두 개만 짓고 기를 만듭시다 자 이렇게 기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쪽 라인에 이걸 만드시면 되죠 자, 어디갔니 생산건물들 있죠 그 도자기공장하고 그 다음에 진흙공장을 만드시면 됩니다 일단 시작하시기 전에 잠깐 봤었는데 여기 보시면 해금시키기 위한 용도에 도자기가 있고 도자기도 거래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얘로 먼저 해금 시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런 거는 그 2차 생산 건물에 해당되니까 얘는 나중에 모을 수 있어요 지금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내비두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봅시다 아 벽돌 공장 여기있죠이 아이도 일단 3개 정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자 길을 쭉 뺄게요 그런 다음에, 음, 여기도 길을 연결시켜 놓고. 자, 보시면, 이 위쪽이, 그, 울퉁불퉁하죠? 이런 데는, 예전에 보신, 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진흙 광산을 지을 수가 없어요. 어,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쪽 부근에는 그 아이를 짓는 걸로. 어아 굳이 넘어갈 필요가 없겠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외하우스 여기다 짓고 일단 하나로 충분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자 우선은 클레이마인이 있죠 진흙광산을 여기서부터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 정도 만들어둘게요 아 이거 걸렸죠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였어. 자, 이렇게 놓고 나중에 그럼 여기다 웨어하우스 만들던가 그렇게 할게요. 4개 지어놓고그 네, 다음에 해야 될거 거주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평평한 공간은 나중에 뭐 개관해서라도 쓸수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좀 최대한 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쪽 라인 있죠. 정말 애매모호하게 그... 언덕으로 되어있죠. 바위 언덕. 그래서 이쪽에다 집을 지어놓겠습니다. 근데 명성 수치가 인구수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지어야 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을 여기서부터 할까 좀 고민이긴 해요.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해도 될것같고요자 이렇게 해줘 봅시다. 하나 둘 그리고 남는 자리에 이렇게 하고 최대한 빡빡하게 지을게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물들이 다 어, 업그레이드가 되지 못할 거예요 일부 건물관만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명성 수치를 최대한 확보를 해보려고요 자, 그래서 이쪽 라인을 이렇게 연결시키면 사람들이 방문을 하겠죠 그래 어서 오시고요 일단 얘든 최소한의 일꾼들로만 구성을 하려고요. 지금 아직 0%죠. 이유는 아실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 이것도 실수했죠. 아 오늘따라 실수가 잤죠. 자 이거 위치 바꿔야 됩니다. 깜빡한 게 하나 있어. 자 웨하우스는 뒤쪽에다 짓는 게 맞아요. 맞고. 자, 길을 먼저 연결할게요. 어디 갔어? 길, 길. 자, 오랜만에 하니까 또 적응이 안 되죠. <웃음> 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웨하우스를 어 이렇게 울퉁불퉁한 데에다가 지어야 돼요. 이렇게 짓고 이 안에다가, 그, 이넥 광산. 뭐, 이런 식으로 지으면 돼요. 뭐 이렇게 지으면 되죠.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아이고 이거 꼬였죠 자 우선은 제가 선택한게 이거죠 여기다가는 에 도자기를 보관하게끔 하고 어, 이쪽 라인에는 아니지 이렇게 합시다 여기 있죠 여기는 다 지능 용으로 할게요 자 지능용으로 하고 이쪽에 웨어하우스 하나 더 만들게요 나중에 무역하려고 그 대용량의 자원들 좀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놓고 이거죠 아니지 이거죠 그리고 아, 이쪽 라인 있죠 자 이렇게 다 설정을 합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됐죠? 자 속도를 올립시다 여전히 인구가 부족하죠 제 800명인데도 벌써 자리가 다찼어요 그래서 자, 차근차근 늘릴게요 어흠 이렇게 지는 게 맞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을게요 여기도 지을 수 있으면 짓고 못 짓죠 그쵸 여기는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내비두고 자 실업률 13% 14%죠 자 그럴 때 어차피 여기는 생산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좀 고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고용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어요 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이게 한... 아, 여기 보세요 놀고 있죠? 이 아이 놀고 있죠? 자, 진흙 광산을 좀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쪽이 안놀것 같아요 형 안되면 하나 더 만들고요 더 만들 시시다 어차피 나중에 쓸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고 그렇게 짓고자길 연결해주고 됐죠? 음 됐고 여기도 사람 고용할게요 그럼 이제 이쪽도 일할거예요 일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요 지금 부족한게 맞긴 해요 여기도 집을 지읍시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메꿔볼게요. 됐어 여기도 길을 좀 만든 다음에 최대한 메꿉시다. 그래요. 됐어 우리 이렇게 짓지 않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한8천명 정도면 뭐 수치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있긴 하지만. 자, 이렇게 놓고. 아직까지 잠깐만. 시템률이 회복이 안됐어요. 여유력이 없는데 여유력이더 필요하니까 좀더마을을 만들어야겠죠? 이번에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아, 이쪽은 거의 먹을 걸 제공 못한다고 생각하고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아이고 맞나? 어 맞네요. 맞네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집을 지어놓고 여기도 그래 이렇게 해놓고 자 길을 바꿀게요. 일단 내네 집이 붙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그래 요 이쪽 라인의 길을 만들게 만들어야겠네요. 여기 쓸데없는 거 없애고 없애고 여기도 다 없애도 되죠. 어차피 연결된 거. 이것만 빼고 다 작업이 가능하네요. 그다음에 저 집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길 연결해줄게. 자, 이렇게 할게요. 실업률 22% 25%. 자, 왼쪽 아니 오른쪽이그 위쪽 상단에 보시면. 자, 쭉쭉 오르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보관량이 같이 찼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게 있어요 자, 이쪽을 보시면 해금이 가능하죠? 그럼 이거 바로 장사를 할 거예요 자, 장사는 어떻게 하느냐? 음... 이걸로 하면 되죠 한 50개씩 팔자 그래요, 그냥 자, 이렇게 하자 그래요 다 팔아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 배가 와서 후루룩 좋아요 일단 이렇게 놓고 어.. 이 상태에서 고민해야겠죠 지금 벽돌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음.. 신전을 짓긴 해야될 것 같아요 그쵸? 신전을 어디다 짓느냐 가 사실 고민이긴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여기다 지으면 왠지 아.. 이렇게 지어도 되나? 어.. 되네요 아이.. 잠깐 잠깐만 이거.. 다시 없애.. 없애요자 이 없앨 수 있니? 그래 다시 한번떼봅시다 최대한 공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야 될지좀 고민을 해봅시다 이렇게 지어도 될것 같긴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맞죠? 공간 최대한 아낄 수 있죠 그러려면 이 길을 일단 잘라놓고 아마 아래쪽으로도 사람들이 올수 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놓고 한번 체크해봅시다 여기다 집을 지으면 자 오죠? 오케이 연결돼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 나중에 이쪽이 문제인데뭐 알아서 돌아오겠죠 그이 사이에다가 안 이쁘지만 신전을 우겨 넣겠습니다 아, 완벽하네요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어지어졌다자 건설 본부를 만들게요 건설 본부는 이 안에다가 우겨 넣을 수도 있죠 맞아요 우겨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놓고 길을 만들게요 지금 돈이 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약간 불안불안 하긴 해도 어, 적당히 알아서 잘 쓰면 된다 건설본부 있죠? 건설본부를 그냥 여기 옆에다가 만드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 나중에 얘를 제그 다른 데에서도 쓸 가능성을 염두해서 그 창고들하고 창고들 사이 거기다 짓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여기다가 짓을게요 어차피 여기 안 쓰잖아요 아무도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짓을게요 여기다 짓고 자, 벽돌이요. 벽돌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 지점에서 도착 지점, 이쪽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에서 도착 지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자, 기억나시죠? 음, 나가요. 여기도 나가요. 그러면 바로 이동한다. 자, 보세요. 자, 적중 만들어지죠. 아주 보기 좋아요. 자, 자동으로 만들어 지게 설정을 해놨으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내비두고, 우리는 이제 다른 걸좀 신경을 써 봅시다. 자, 고급 주택이 있어요. 고급 주택인데, 이 고급 주택이 명성치 수치를 좀 많이 올려줄 거라 감안을 하고, 명성치를 좀 많이 올려주려고요. 얘들 네을좀 많이 키우려고요. 그래서 한 천명 이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만족을 할까요? 그래도 얘보다 수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파퓰레이션 가지고 찍어 누르면 그냥 하층미만 챙겨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자, 어찌 될건 작업을 해봅시다. 이쪽에 고기들을 많이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호텔을 만들겠습니다. 음, 호텔을 만들고 아 포트가 아니죠 피셔 자이 아이를 만들고요 일단은 아직 우리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두 개까지만 짓고 길을 연결하고 이 앞쪽에다가 당연히 웨어하우스를 만들어야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볼게요 만들고 길을 뺄게요 자 이런식으로 어.. 음.. 아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어차피 물은 이쪽에서 끌어다 빼면 되니까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고 이제 빌라를 어디에서 지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가운데에서 지을까 여기? 여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빌라를 일단 지워볼게요. 얘가 저 은근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좀 신경 써야 될게 은근 있어요. 그럼 맞아요. 너란아이 어떻게 지워주면 좋을까? 너란아이 이거를 한칸 띄지 말고 한이 정도 짓고 여기는 한칸 띄고 이 중간에 한 칸씩 띄는 이유가 장식품을 우겨 넣어야지만 어 얘들이 마음에 들어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실수했죠? 뭔가 이상하다 했다. 잠깐만 음 잠깐만, 잠깐만요. 아이돈 아깝다 이거 어쩔 수 없죠. 그것 다 치고 얘 붙여서 지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에 붙여서 지읍시다. 자 여기는 못 짓죠? 얘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빌라를 여기서 한칸안 뛰어도 되겠구나 이, 이거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짓고 여기는 한칸 뛰고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음. 다섯채. 그래 다섯채씩 지을게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하나 둘자 이렇게 짓고 일단 길을 연결합시다. 딱 32채만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거 지어보고 나서 명성치를 좀 확인해볼게요. 그래 맞을 것같아 자 이렇게 놓고 돈이 지금 많이 부족하죠? 자, 고기 많이 쌓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디 갔지? 웨어우스를 만들어야 돼요. 웨어우스를 만들고 어 잠깐만 길이 너무 길면 안되겠다. 자이 가운데다가는 뭐 이런저런 건물들 짓거예요뭐 스탠다드 마켓이라든가 이런 애도 있죠. 이 아이를 만들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물 물공급을 좀 시키겠습니다. 물공급 외를 짓고 그 다음에 이 양옆 사이드에다가 어... 외하우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어도 적용이 되고 여기까지 지어도 적용이 되죠. 오케이. 됐어. 그리고 길을 연결하고 음 그래요. 이렇게 해읍시다그 다음에 이 아이는 일단 루트를 지정할게요. 한바퀴 돌려마라. 한바퀴 돌려마라. 자음 길을 연결하죠 그냥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여기는 그냥 무시할게요 이쪽은 그러고 나서 여기도 자 이런식으로 길을 연결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자 루프 돌리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 여기 고기 가득 찼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이하 있죠. 어차피 이하 필요하니까 고용을 하고, 자, 고기는 음... 맨 왼쪽에서 시작할게요. 어,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이쪽이 바다의 외짝이죠. 바다요. 자, 이게 나가요. 그럼 출발 하나요? 아, 연결이 안돼 있구나. 그래요. 와 연결이 안돼 있으면 좀 그렇지 자 제가 여기 한 20채 정도 지었죠 그럼 이쪽에다가도 열채를 짓던가 그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음 그러면 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 그냥 이거랑 똑같이 지어도 될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에이, 노트를 좀 지정합시다 자, 미리 짓는다고 가정하고 자, 빌라를 좀 지어놓을게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아이고 뛰어야죠 하나 아이고 아내다내 내 아까운 돛자 여기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그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아,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걸 쭉 연결시킨 다음에, 어, 아, 이쪽에도 펌프를 끌어다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가 좀 공간이 사실 아깝긴 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까? 음. 나중에 이쪽에서 고기를 더 캔다 가정하고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농장 만들면 되니까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면 물건을 가져올 겁니다 자 연결했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지어야 돼요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이쪽은 외화옥스 하나만 더 지읍시다 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실수죠 자 이렇게 짓고 여기도 고기만 저장하게끔 설정을 합시다 자 됐고 이거 가져오시고 자 이제 슬슬 펌프를 만들게요 펌프 조금 거리가 안 다니까 웨어하우스 만드는 게 무의미하고 그러면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에다가 음. 낚시오두막 짓는 게안 돼요?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여기는 되는데 안 되죠? 음 그래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네요. 자, 이쪽에다 펌프를 만들게요. 자 펌프를 좀 많이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쪽에다가 펌프를 만들 수도 있고 이쪽에다가도 만들 수 있어요 자, 감안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수로 연결하고 자 그리고 길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음제 생각에는 좀으로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우선 이쪽에다가 농작을 만들게요 농작을 만들건데 좀 크게 구성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짓고 이거 없애고 수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음 일단 수를 연결해야죠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 이쪽이 좀 허전하죠 자 초반에 가이드 준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고 길 어차피 여기는 수로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를 아, 이렇게 쭉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고급진 야채 야채를 여기다 저장 시켜놓고이 남는 공간 있죠 여기다 웨하우스를 만들겠습니다 어 완벽하네요 아니 이거 아니잖아 자이 아이를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야, 완벽하죠 자 야테만 그래서 이 아이도 어 여기 상인 있죠 얘가 운반을 할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쪽이 나가요죠 여기 바다 요고 됐고 여기도 미리 지정합시다. 여기는 나중에 그 목걸이인데 목걸이도 받는다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지금 어 요청이 왔죠. 친밀도 올리려면 구리를 수입해야 돼요. 그래서 구리를 좀 수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 F4를 넣은 다음에 자, 임포트 계열을 찾아볼게요. 어이구! 일단 고기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 뚫고 여기다가 자, 구리 좀 구입할게요. 우리 임포트죠? 아까 음, 한서0개씩 구입을 할게요. 이거 나중에 쓸만하니까 자, 이렇게 놓읍시다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 보관하게끔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옮겨옵니까? 자, 가지러 왔죠?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켓 상인들을 공유할게요. 여기 있죠? 이쪽에 울프라고 고기가 있죠? 자, 루트 투합시다 자, 시작은 이쪽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죠? 오케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요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마 재료들을 제공받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알아요 왜? 장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장식을 좀 멋지게 어, 꾸며줄 필요가 있어요 이거 좀 비싸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으내돈내돈 내 돈. 못 날아가는 소리 들리죠? 그래도 6이 안 돼요 정말 슬프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싼 걸로 대체를 해야 돼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자 행복해집니다 자 행복해지죠? 오케이 자 행복해져라 자, 애들 반응 오죠? 반응 옵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어요, 명성 수치가. 자, 에게. 고작 이밖에안 올랐어? 사람들 정말 많이 올려야겠는데, 그쵸? 어. 이러면 또 머리가 아프지 아, 일단 지켜볼게요. 좀만 지켜봅시다 자, 답이 나오겠지 자 명상수치 올라가고 있고 자그 다음에 거래할만한게 뭐가 있을까요 자 다른것 좀 확인해볼게요 아, 무역수치로 명상수치 올릴 수도 있으니까 에버지 인컴이나 뭐 이런것도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파는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비싸게 살그팔수 살, 있는 것들 그걸 좀 찾아봐야 돼요 F4 죠자 빵을 구입할 수 있는 데는 어이 그래 자 이렇게 아 리퀘스트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어 다시 수입하면 돼요 기다립시다 이런 거 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11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지금 빵이 45골드나 하네요 그러면 저희 빵재배 한 다음에 좀 장사 좀 합시다 그래야 될것예 여기는 뭐지? 음 고기 모자른 거 맞죠? 이것도 모자른 거 맞죠? 뭐 그런 거 같아 보이는데 기분 탓인가요? 음. 자, 일단 기다립시다. 자, 또 여기다 하나 지어주고, 장식을 바로 달아주는 순간,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어, 된다. 얘도 마찬가지예 이거 회전시킨 다음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멋진 거 하나 지어주면, 뿅 가요. 뿅 갔죠? 오케이. 자, 길은, 이렇게 지어줄게요.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도 명성 수치가 28이에요. 음, 이래가지고 택도 없는데, 그쵸? 일단 얘들은, 그, 누구야? 어? 누, 누가 그러지 이거? 아 일단 얘들은 그 32채는 무조건 지어야 되니까 일단 이거는 한타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민간인들로 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아, 그전에 이거 3레벨까지 올려야 되니까 이거는 좀더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동라인 있죠? 농장을 좀만 더 지읍시다. 자, 농장을 좀만 더 지을게요. 이거를 자 이렇게 지을게요. 되겠죠?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음 여기다 지을 수 없나? 여기다 짓는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긴 한데 그쵸 아 되나? 될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으면 가능할 것 같긴 해요 한번 지어봅시다 테스트 해 보, 한번 해볼게요 자 필드가 한 40개 이상이고 그러면 여기서 한명더 고용하면 어 이거 물 때문에 안 됐다 오케이 아 이거 버릴게요 음, 버려야 돼 안돼 안돼 여기다 나중에 생각할게요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여기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국물농장 여기다 하나 짓고 음... 여기다 짓는게 맞나? 그래 여기다 짓고 여기다 펌프를 만들게요. 펌프를 만드는게 만드는게 맞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여기 수을를 연결시킨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연결하고 필요 없으니까 없애고 그리고 이쪽으로 쭉 당길게요. 자이 아이를 어떻게 당기면 좋을까? 음, 살짝 틀어서. 아이고, 이렇게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자 지어 봅시다. 여기다 길 만들고 웨어스도 만들게요. 가까운 데다 만들게요. 이쪽에다 지어도 될것 같고 여기다가 농장 지어도 될것 같고 근데 일꾼이 지금 17%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또더 유입을 시키긴 해야 돼요. 자 빡빡하게 이렇게 거주를 시킬게요. 아 그래 그래 길 만들면 되죠 뿌잇 됐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길을 만들게요 만들었고 자 집을 지어봅시다음 좋아요 저 어거지로 만든 느낌이죠 진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을 좀더 짓고 됐어 여기도 이렇게 지어놓고자 실업률을 한 25%까지 올려놔야 돼 됐어 그래야지 다른 사업에 빠르게 투입이 가능하니까 자 이거 또 고급 재료 이렇게 투자를 시키고 아 이런 식으로 고용을 할게요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 웨어하우스 웨어하우스 그래 어 여기 뭐가 문제지? 아 쉬고 있구나. 야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요. 다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울풀만 보관시키게끔 하고 그쵸? 그렇죠? 그 사람 또 지정합시다. 그래. 여기 있는 고기 이쪽으로 보내는 거 맞고 여기는 물풀 이쪽으로 보내는 거 맞고 여기는 물풀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게 맞아 그런 다에 받는 거 설정 해야겠죠 보내는 거 하고 호잇 호잇 끝 됐어요 자거 거리 뭐니? 거리가 그렇게 멀리가 없을 텐데 그쵸 아 잘하고 있어서 그랬구나 그래 그래 이해한다 자 지켜봅시다 그리고 마켓 있죠 다시 뺑뺑이 돌리면 돼요 자,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은 여기서 이렇게까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좀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까지 됐죠 음. 자 명성수치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근데 이게 1단계고 2단계까지 올리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돼요 자이 와중에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잘지어지고 있어요 그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수량이 좀만큼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어 자 이쪽도 만약에 대비해서 장식을 좀집어놓고요 이렇게 하고.. 됐죠 그 여기도 좀 빡빡하게 지어볼까? 음.. 지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한바퀴 돌려야겠다 여기서 길을 만든 다음에 자 일단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 놓고 이쪽에다가 위족의 집을 만들게요 이거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한번 시도해 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여기 어 하나 음아 애매하다 이거는 뒤쪽에다가 장식을 하던가 할게요 자 지금 벽돌 없다고 하는데 벽돌은 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그런 다음에 이거 루트 있죠 루트를 재지정 합시다 아마 여기까지 가능할 거요. 됐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가능할 거야. 이렇게 놓고 장식을 좀 꾸며볼게요. 지금 삼천골드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뒤에다가 뭐 이런 식으를좀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도 이거 하고 장식품 어디 갔니? 자얘들을 이렇게 깔아요. 여기도 이거 깔아요. 됐어. 자,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래요, 이러면 됐어. 근데, 수치가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면, 8인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좀 더, 그, 보안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좀 비싼 거를 박아주면 돼요. 이런 거 있죠. 가능하죠. 아 너네 참, 보이는구나 자, 이것도, 뒤에다가, 지어줄게요. 그냥. 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자, 왔니? 어, 느낌 왔니? 느낌 왔죠? 자, 그래서 몇개 빌라를 만든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5 다섯. 어, 잠깐만. 여기 있던 빌라 어디 갔어? 됐어. 그러면 10개 20개 28개 음, 그러면 여기다가 29 30 31 32음음 음, 방법이 있어요 자 이거 이거 없애게요 이거 없애는게 맞고 이렇게 합시다 빌라를 여기다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짓고, 이쪽에다가 짓고, 그 다음에 이, 그, 파이에다가 장식품을 꾸며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장식품 좀 멋진 거 지어주면 반할 거야. 됐죠? 음. 바로 느낌 오잖아요 근데 이제 팔이 안됐으니까 어, 물풀이나 이런거 좀 지어주면 뿅 가요 자 아, 그래도 7 밖에 안되네 그러면 뒤에다가 음, 그 아이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깔아주면 12가 됐죠 그래 아 만족을 하게 될 것이야 됐어요 여기 팔밖에 안되죠 그러면 뒤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아주면 구가 넘었죠 아 이러면 됐어요 어 여기 안 넘었네 아 그럼 여기다가 동상 지어줘야죠 자뿅 갔죠 그래 한번쯤 도산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놓고 지금 아마 퀘스트를, 어? 벽돌이 이제 슬슬 모일 때가 됐는데, 좀 기다리면 될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지었어요. 거의 다 지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벽돌이 좀남아돌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쪽은 이제 벽돌을 저장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퀘스트 용도로만 사용할게요. 자, 거의 다좋았어요 호, 호잇. 음, 응, 아,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응. 다 오픈시킵시다. 자, 85. 지금 사원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음, 그래요. 네, 나머지 120만 올리면 돼요. 그게 문제긴 한데. 하, 그건 3레벨, 안개까지 좀 어떻게든 처리를 하긴 해야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집을 좀 지으려고요. 이거 있죠? 이거는 시장심을 올려주는 건물인데 이 아이를 그냥 여기다가 어디다 지어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얘는. 자 이렇게 하고 풀스토에 고용합시다. 어.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두명 고용할게요. 두명 고용해서. 한 명은 이렇게 돌고, 나머지 한명 있죠? 고용할게요. 어차피, 저 잉여잖아요. 그죠 잉여라서, 많이 남아둬라. 자, 얘는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들리면 완벽 자신앙실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 저희는 이 구리로 만든 거를 제공하도록 을 할게요 한번 해보죠 여기 구리 보관이 되어있죠 여기다가 공장을 만들도록 할게요 쓸모없는 장소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야지 이런데 있죠 이런데 근데 거리가 안다든구나 그쵸 거리가 안 닿아요 거리가 안 닿기 때문에 어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없앨게요 여기 있는 거 없애고 그 자, 청동구리 작업장을 하나 만든 다음에 외하우스에 따로 구성을 할게요 자, 따로 구성을 하고 수다 목걸이를 보관을 시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나가요로 설정하면 돼요 자, 사람들 고용합시다. 으 어, 됐어. 그리고 여기는 애가 옮겨주면 되겠죠. 이거 필요 없죠, 이거? 필요 없고 자, 이거를 여기서 여기로 옮겨주면 된다. 자, 지정을 했으니까 느낌표 안 뜨죠. 그 다음에 상인 있죠. 상인을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어..어떻게 돌리면 좋을까? 머리 아프네그 그쵸? 음.. 자 이렇게..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됐죠? 야 너네는 어떻게 됐니? 다 됐니? 어..된 거 같고? 자 기다릴게요 3레벨이 되는지 볼게요 제3레벨 되기 시작했죠 자7개 합수가 어, 구성이 됐고 아뭐 고기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갑자기 고기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또 일반 사람을 구성을 할게요 일반 사람들 이용해서 낚시 오노밥을 좀몇개 만들어봅시다 아,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길을 좀 연결합시다. 자. 됐어요. 둘 중에 아무데나 저장이 될 거예요. 이러면 고기 부족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자, 뭐가 부족하냐?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지금 고기가 부족하죠. 맞아요. 고기 좀 가져오면 애들 정신 차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00을 넘어가죠 음 나쁘지 않네 그쵸 일단 32까지 달성한 다음에 여기는 그 빌라 3 2개까지 달성한 다음에 명성치 체크해보고 부족한 거는 이런 식으로 다 메꿀게요 그래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무역을 통해서 좀 싸게 팔수 있는 거를 좀 장만해가지고 파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쵸 비싼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야 이렇게 파는데도 구밖에안 돼? 물론 제가 구리를 수입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음. 펌프를 또 구성할게요. 펌프를 구성하고 아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어차피 펌프 밖에 지 지을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농장을 만들게요. 농장을 만든 다음에 이 무역 재료 중에 가치가 잘 나가는 게 은근 있어요. 어이구, 이거 자, 비싼 대답 합시다. 여기다 팔고, 어... 고긴 싸죠. 아, 이거는... 어... 우리가 구리 자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얘는 명성치 얻어야지만 우리가 대파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중요하잖아요. 지금 선두개유지한는데 그쵸? 그래서 아마 여기서 봤을 때 제일 유리한 거는 빵입니다. 자, 빵장 삽시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을 빼놓고, 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요? 자. 어? 도자기? 그거 어, 잠깐만요. 그러면 방법이 있죠. 잠깐 거래를 하지 맙시다. 여기서 이거를 빼면 물량이 쌓일거예요 그건 다음에 그 요청을 들어주면 관계 개선되면서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벌수 있을 거예요 자 이쪽 라인이죠 여기다가 지을게요 사실 이쪽에도 짓고 싶긴 한데 공간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여기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길을 연결하든가 그렇게 해야겠죠 자 길을 어떤식으로 연결할까요? 아 그전에 도자기.. 뭐였죠? 야 뭐였으면 호잇 호잇 둘다 둘다 이렇게 지원해주면 관계가 좀 개선이 언젠간 될거예요 어, 될거라 생각이 돼요 응 음, 됐어 그 다음에 길을 만들어 줄게요 자. 이쪽 라인부터 이렇게 연결할까요? 아니, 여기는 굳이, 어, 더 이상 늘릴 필요 없으니까. 야, 고기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해가 안 되죠? 아, 이번에는 얘가 부족한 거네요. 그럼좀 그렇죠? 봐야겠다. 뭐, 어찌됐건. 아, 이쪽은 더이상 빌라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를 길을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수도 자, 수로를 멋지게 꾸며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하고 아니지 57개,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다가 사람들이 다 고용을 해야 돼요 자실험률이 23%까지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음 필요없는 길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어, 이렇게 연결되니? 안 되는 것 같죠? 그 위쪽 길 못쓰잖아 어음 이거 하나 없앨게요. 하나 없앤 다음에 길을 이렇게 연결합시다. 어, 방법이 없잖아요. 그쵸? 위에도 사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웨어스 음 이쪽이 쓸모없는 장소기는 하니까 여기다가 찍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못 짓죠? 여긴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빵집을 만드는 거예요자 빵집을 만듭시다 빵집 구성은 음.. 원래 여기다가 밭을 만들려고 했는데 음, 그냥 밭들은 여기다 구성을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이쪽도 사이 남으니까 여기다가 해도 되고요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 음. 그래서 여기는 공장이나 뭐 기타적인 건물들 그런 거좀 만들어 볼게요 자 노트를 만듭시다 노트 만들고 여기다가도 빵집을 만들까요? 아니 일단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빵을 저장하는 웨하우스 하나 더 만들고요. 그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고 여기다 빵보관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필요 없는 건물들을 또몇 가지 지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겠죠? 어디 갔어? 음 어디 갔어? 이 아이일 겁니다. 이 아이를 이 주변에 지으면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어 공간이 약간 좀 애매모한 이쪽에다 짓겠습니다. 이쪽에다 지을게요지어도 되겠지? 어 아니면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지어도 돼. 2차적으로 짓고 아이고, 이거 다시 팔게요. 자. 100개. 100개 팝시다. 한 번에 팔게요. 자리 없어. 자리 없으니까 여기도 다 팔아야 돼. 그쵸? 다 가져갔죠? 돈 쌓인 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루트를, 아이고. 하 없애고. 새로 고용해야되죠 빵 여기서 어. 여기로 옮길게요 그리고 이쪽에 빵을 보관하게끔 지시를 내립시다 자 이렇게 해놓읍시다 알아서 가져가겠죠 저 111이죠 무역수차 한번 볼게요. 그 밖에 안 올라가? 하... 얘네가 더 효율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뭐야? 아, 이거? 바로 해야죠, 이런 거? 이제 80 남았죠, 80? 80을 어떻게 올리냐 얘네를 더 도배를 하느냐 많느냐 그게 좀 문제예요 자 여기에 너왜 말라 죽었네 이거 체 한번 해볼게요 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가면 되겠다 얘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가면 되겠고 얘도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가면 돼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마켓을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 되니? 어허,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쪽에 이쪽 라인이 있어요. 이쪽 라인에다가 조그만하게. 그 귀족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아, 너무 디스카 큰가? 만약에 그렇게 늘렸는데 효과가 없으면 망하잖아. 그쵸 아, 이건 좀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쪽도 공간 새로 구성합시다. 자, 빌라 있죠? 자고 그냥 이쪽을 확장할게요 어차피 확장하기로 했었던 곳이니까 자 이렇게 짚고 여기도 한칸뛴 다음에 자 이런식으로 지어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창고들을 여기에다가 새로 구성하고 마켓도 새로 구성할게요 그래 맞아 그 다음에 모자란 사람들은 또 고용해야죠. 자 하우스를 좀더 만듭시다. 뒤도 연결하고요. 됐어. 자 실업률 또 오르죠. 아, 됐어. 어, 또뭐 때문에 그래 이아 이거 바다요? 바다요 안되겠죠 됐어. 자 이쪽 라인도 길을 구성한 다음에 음. 이렇게 놓고아 이거 길이 좀 아쉽다 그쵸 이렇게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없애고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장식을 합시다 봤을 때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네요 아니 그 능력 차이가 안 나죠 얘네로 지었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었을 텐데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풀로 도배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이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켓이라던가 그런 것도 따로 만들어줄게요 키를 만듭시다 아 이러면 애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 한 칸만 더 뛸게요 자 이렇게 따고 음 이렇게 합시다 이게 면적이 너무 멀고 멀어가지고 얘 가지고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마켓을 나눌게요. 한쪽 블럭, 한쪽 블럭, 그리고 여기도 한쪽 블럭 이렇게 구석을 할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여기다가 스탠드 마켓 하나 더 짓고 자, 얘 루트 있죠. 이걸 좀 바꿉시다. 얘는 아이고 이렇게 할게요 얘도 가운데 빼버리고 여기 여기 여기만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업을 시켜야겠어 아이고 이러면 안되지 이 사람아 자 이렇게 하는게 맞고요그 다음에 뒤쪽에 있죠 사람들 고용할게요 자얘들은좀 위치를 바꾸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하면 되고 얘도 하나 둘 에헤이 그러지 말고 둘 얘도 하나, 둘 됐죠. 음, 됐어. 여기 세 번째 마을이 있죠. 여기도 마켓을 구성해야 돼요. 좋아. 아, 거리가 멀다. 그쵸? 방법이 없을까? 음, 자 이쪽에다 웨하우스 구성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러려니 합시다. 자 여기다 짓고 웨하우스 3개 지어야겠죠. 어 잠깐 철더 가져오지 않을까? 됐어. 스탑. 그런 다음에 침밀도를 올릴게요. 호잇. 점점 올라가는 거 맞아? 어, 좀, 봐야겠네요. 자, 어찌됐건, 웨아우스 만들고, 하나, 둘, 에헤이, 이거 말고, 둘, 셋! 이렇게 찍고 길을 연결할게요 자 여기가 고기 이쪽이 불 이쪽이 목걸이 이렇게 세팅하고 이게 바다요장이 돼야겠죠 자 바다요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아이 있죠? 이 아이를 또 고용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여기다 지을게요. 가능할 거예요. 됐다. 자 시도해봅시다. 일단 진주 목걸이부터 여기서부터 여기도 해놓고 고기 고기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그리고 물풀은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을게요. 자, 여기도 사람 고용합시다. 어, 실험률이 또 팍팍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 안 돼요. 가용 인력 좀 많이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재지정합시다 됐어 자 슈퍼빌라 한3이개 나와야 되는데 아 맞다 신심 건물도 줘야겠네 이런 젠다 어디갔니 이 아이죠? 이 아이도 지어줄게요 일단 여기 공간 애매모호하니까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신을 믿으십시오 됐어요 어 쭉쭉 올라간다 지금 명성치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갑자기 빠른 속도 올라가고 있어 잠깐만 근데 빵 팔고 있니? 빵도 팔면 장사가 잘될거 같은데 여기죠 어한 20개씩 팔아볼까요? 40개? 36개씩 팔게요 이렇게 합시다 잠깐 여기 왜이래 아 그래그래 아, 웨어하우스 그래. 때문에 애들이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이렇게 지어주면 행복해지겠지만 공해도 때문에 안 좋아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지어줘야 돼요. 그리고 공해도 빵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왜 5.7? 아 그러면 장식을 좀 지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너도 반응 올 거야 이제 반응 왔죠. 여기도 이제 작업을 해줍시다. 아 그래요 나 35개 달성했죠 자, 명성치 160까지 올라갔고 자 무역을 올릴 수 있는 명성 치치102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귀족들 더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어, 우스갯소리긴 한데 잠깐만 물고기가 많이 부족하죠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사람들 더 뽑아야 되니까 아침민 더 고용하고 됐어. 어 이해가 안 되는데 잠깐만 어, 또 어디 떠나니 여기 왜야 물풀 공급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거 좀 확인해 볼게요 루트 너 말고 너네들. 에헤이 다시 합시다 자, 제가 실수했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찍고 찍고 찍고 찍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죠 얘도 초기화시킨 다음에 다시 루트 재진용할게요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됐어 자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행복하죠 근데 보니까 물고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물고기를 좀더 많이 생산해야 을될것 같아요 아 이런 데 지을 수 있으니까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이쪽에다가는 또 무역 한곳 지을 수도 있으니까 머리 아프고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여기 여기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자 이쪽에다가 잠깐만 그 전에 항구 항구를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아님 말고 그냥 이 수치를 올리는 게 낫겠죠 얘네들 더 짓는 게 낫겠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고기더 낚을게요 현실적이게 접근합시다 이해했죠? 하나 둘셋 그리고 외하우스 뒤에다가 뒤가 아니죠 한 음,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길이 연결되는지 체크하고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어 이렇게 하고 자그 다음에 길을 일단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꼬기만 그리고 보낼게요 보내고 이쪽에다가 또 상인들을 공양했죠 이 아이 여기다가는 어차피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이쪽에다가 짓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각지에다가 퍼트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 요 호잇. 자, 고기를 많은 데다 퍼트립시다. 여기도 없죠? 이렇게 하고, 이 아이도 여기서 여기도 퍼트릴게요. 이렇게 합시다. 야, 근데 고기가 이렇게 안 잡혀? 이해가 안 되죠? 고기를 좀만 더 늘릴게요. 정말 이해가 안돼 여기다가 도 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칩시다길 연결하고 이게 있어야 그 귀족마을을 좀 많이 만들죠 어좀 많이 힘에 붙이는 것 같아. 고기가 많이 필요해. 고기를 좀 많이 챙겨줍시다. 이쪽에도 고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쵸. 만들 수 있죠. 여기도 만들 수 있고. 아 떠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길을 연결합시다. 고기가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결하고. 얘는 웨하우스가 멀어가지고, 단쪽으로 보내지 못할 것 같아요. 음. 자 이쪽 라인에다가 여기는 고기가 많이 들어온 편이네요 맞춰 아 애매하다 귀족자운드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쵸 아 귀족자운드 전반적으로 체크해야 될것같아 그리고 지금 입군. 모자르니까 좀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자, 하층민들좀 만들고 이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다 계속 지을게요 빡빡하게 지읍시다 최대한 자 이렇게 짓고 하우스 이렇게 지우면 되겠지 하나 짓고 여기 안되면 이쪽 찍고그리 이쪽 라인도 지워주고 어, 여기는 길빼야 되니까 일단 나중에 어 이렇게 할게요 자실험률이 3% 인구수가더 필요하죠 오케이 아 이쪽에도 사람들 더 배치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아이고 이제 점점 한개치가온것같아 우리 이렇게 해서 한 최소 1%까지 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안되네요 일단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아야 뭘 하던가 하죠 그 다음에 고기는 쌓이는 것 같긴 해요 여기는 지금 가져가지 않아서 대구가 쌓이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이쪽 라인에다가 또 다른 저단구를 구성을 할게요. 음. 아, 이쪽에 질 수가 없네. 그쵸? 자, 이렇게 하고 길 만들고. 자, 웨어스 구성할게요. 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고기만 보관해 시킬게요. 됐그 여기 는 아이 있죠? 얘들 고용한 다음에 위치 설정합시다. 음.. 여기하고 됐죠? 얘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건 다음에 음.. 또 3% 밖에 안 남았어요 아.. 머리 아프네 어.. 공간이 은근 부족해요 공간이 은근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을 좀 확장을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 있죠?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이런데다가 집을 우겨 넣을게요 자 이런식으로 우겨 넣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우겨 넣을게요 그리고 길을 연결합시다 감싸주고 자실험률몇 프로? 자 10%까지 올라갔죠 다행이요 그러면 또 다른 걸할수 있겠죠 일단 농사를 좀 지어야 될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야 될것 같은데 이건 또왜 이래? 아 이거 나가요 자 나가요 지금 봤을 때가 그 어, 이죠그이 녀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인력을 고용을 할게요 이거는 이 어디갔니 이쪽 길로 맞고 여기 두개 목걸이 만든 애들을 이렇게 고용할게요 자, 상급 인력들이 갑자기 훅 빠지죠. 다 아, 취업했단 얘기죠. 아, 이렇게 합시다. 좀더 빨리 납품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채. 야채도 문제야, 야채. 야채 어떻게 할 거예요, 야채. 야채는, 재배 가능한 공간이 이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 그 밖에 없고, 수로를 뚫긴 해야 돼요. 수로를 뚫어야 돼. 그래서, 음. 일단 이쪽에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죠? 더 이상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 짓고 자, 길을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수로 끌어올게요. 자 이거 따라서 이렇게 쭉 끌고 오고 왜안 돼? 이거 없어야겠다. 다시 연결합시다. Stop. 자, 수로를 이렇게 연결하고, 자 아마 물이 없을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물을 끌어오긴 해야 될것 같아. 자 어디가 좋을까? 이쪽에도 펌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 그쵸? 자 물을 끓어올만한게 반대쪽인가 그래 반대쪽도 가능하네요 자, 여기도 일단 이렇게 설치하고 연결합시다 됐어 자 공간은 많지는 않은데 일단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이렇게 설정하고 51개죠 그럼 3명만 고용을 할게요 3명만 고용을 합시다 3명만 고용하고, 여기 남는 공간은 또 질지 말지 고민 하고, 웨하우스를 어디다 지는 게 좋을까? 사실 여기가 딱이긴 한데, 그럼 애들이 미쳐 날뛰어서 문제이긴 하죠. 아. 여기다 지을까? 여기다 지우면 진짜 미쳐 날틀댔데 애들이 아 이거 좀 고민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물풀을 보관시키고 나가열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놀고 있나 있니? 없죠 한명더 고용합시다 자이 아이를 이쪽 끝자락에 내집고 얘 가지고 좀 컨트롤 할게요 자 물풀 물풀 이거를 여기서 여기로 그리고 한명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죠 됐어. Yes. 여기 분위기 안 좋아졌죠. 그러면 바로 방식하고 환경을 조정, 조성해 주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있으면 환경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뒤쪽 라인에다가 이걸 깔아주긴 해야 돼요. 슬프지만 아 하나만 하니까 되네. 음, 어참 싸게 먹히네요.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아 이쪽 라인에다가. 빌라를 좀만 더 주면 어떻게 될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될까? 어, 될것 같긴 해요. 좀 이거를 아니지, 이거 없애고. 길을 연결해야겠죠 그럼 이거 하나 포기합시다 하나는 포기할게요 하나 포기하고 길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또 장식을 열심히 합시다 음. 이거 하나씩 지어주고 그리고 자 우리 감탄 푸게푸게뿌이 해주면 어 5.97밖에 안되네 아이에 그래 여기는 없애고 동상을 지어줄게요 비싼거 그래도 7.56이죠 그냥 이거 하나 더 없애고 비싼걸로 가줍시다 야너 너무 비싸게 군다 10.21 7.91 그럼 여기도 하나 없애고 자 동상 하나 지어주면 만족해요 넘었죠?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자 대기하고 여, 얘도 꾸며주면 만족할 거예요 바로 봐봐요 딱 오죠 느낌 그리고 쾌적한 곳에 살라고 환경 수치도 좀 맞춰주고 야, 이렇게 하면 만족하겠지 그 다음 이쪽에 있는 상인 있죠 이 장인을 노트를 지정할게요 어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커버가 가능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 이건 또왜 그러니 아, 뉴트 바뀌었다고? 자, 이런 거한 번씩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설정돼요. 자, 봤을 때 도자기가 좀모자른것 같긴 해요. 아, 도자기가 아니야. 목걸이가 좀 모자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목걸이를 좀 수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될것 같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일단 원재료를 좀 많이 수입을 할게요. 수입량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해하죠한 예, 60까지 만들고 됐어. 뭐 어떻게 된다겠지? 그리고 분배가 되게 이거를 이렇게 낮추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쵸? 여기도 좀 수치를 낮춥시다 이렇게 하면 좀 수치가 조절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좀 낮추면 여기도 한 번에 다 가져가지 마시고 좀 아껴서 아껴 이렇게 적재시켜 놓으라고 그럼좀 분배가 될 거예요 어, 그래도 빡세구만. 분배되죠? 자, 됐고. 이쪽에다가 또 빌라를 더 만듭시다. 수치 올려야지. 자, 한칸 띄고. 음, 이렇게 지을게요. 그 다음에. 싸구려, 하나, 둘, 셋. 여기 뒤에다가. 장식을 좀 꾸며줄게요. 이런면 반하겠지. 그래도 7.7이네요. 음. 그럴 때 뒤에다가 장식품 하나만 더 지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예, 9 넘었죠. 됐어요.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되겠지. 자, 보세요. 자,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네, 198. 199, 200 오케이 203까지 올라갔죠 자, 그러면 더 노력을 해야지 여기도 빌라를 지으면 돼요 자 이렇게 빌라짓 지고 이쪽도 빌라를 지으면 돼요 그 다음에 다들 아시죠? 오늘 빡세게 투자하면 돼요 하나 둘셋 여기 뒤에다가 자풀게풀게호이 200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요 갈것 같은데 201 4 1, 1만 1만 도 그래요 하... 뭐 남은 길이었죠? 자 그래도 어찌됐건 이거 가지고 명성치 200까지 올렸어요 어, 다행이죠 자, 다음 미션도 어떻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최선을 다해봅시다.